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얘들아 오늘은 어? 등산을 할 거야 잉여맨 잉여맨 산악회 음... <웃음> 재미 없다 오늘은 등산하는 건데 그럴 줄 알고 내가 김밥을 싸왔어자 음? 얘들아 등산을 시작해 볼까 아니 어른, 나는 어른... 이건 좀.. 으쩌. 으쩌. 으쩌. 야 아. 공기 좋다 여매나어얘들이와야 <웃음> <애드사님. 웃음> 이게 뭐냐 여기 자 <웃음> <웃음> <야>, 얘들아 <웃음> 어, 죄송해 저 위에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 잘 피하고 올라가야 한다 어? <웃음> 어, 산사태였어 <웃음> 이런 산이라고 나안 있잖아. 나 김밥도 싸왔는데... 오... 야, 나 죽었어. 죽었어. 이거 맞으면 죽어도 체력 있네. 진짜? 나 죽었어. 오... 오 야, 잘 숨어야 돼. 잘 숨어야 돼. 여배우, 나 죽었어. 맞아도 죽는구나. 여기 숨어있다가 오케이... 짱이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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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올라가 오야 어? 친구야 와오 <웃음> 오. 오케이 나 야, 간다 여면이 너무 잘해 여면이 우승 가화 이렇게 구석 아이 친구였네 이 친구가 뉴비 친구가 계속 건지는 거였어 오케이 오, 오 이러면 잘해. 등산 완료 야 봤지 좀 하네 음이 친구 올라갈 수 있을까 아이 <웃음> 친구도 떨어졌어 <웃음> 와 이거 재밌겠는데 던지는 사람이 재밌겠는걸? 이거? 그니까 음. 나도 던질래 오케이 음. 라운드 라운드 MVP 역시 봤지? 얘들아 잘한다 너가 그래서 이거 하자고 했구나 음 좋아 얘들아 이번에 등산 꼭 성공하길 바래 야 뭐야 이거 어 내가 던지는 거야 이번에 와 오? 어? 우와 우와 이거, 이거 뭐야? 어 이거 포크같은 거어 이거 던지나? <웃음>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야, 애들아 수저 먹어 수저. <웃음> 오야, 저건 뭐야? <웃음> 애들아 도넛도 먹고. 나한테 왜 그래? 애들아 어때? 맛있어? 오. 젤리도 먹어, 젤리도 먹어. 그만 던져. 젤리도 먹고. 상점에서 그리고 뭘살수 있나봐. 어. 크기를 크게 할수 있는 또 그게 있네요? 어? 물건의 에? 크기를 키운다고? 물건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나봐 샀다 오! 오 그만 던져! 왜 다냐? 왜 다냐고? 너를 필요? 울려? 샀는데 현질까지 마친 인여맨을아 근데 여맨은 더 광고하는 거 있어 뭔데? 애들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 뭘어한명 올라오고 있어 안돼 올라오지마 오케이 올라간다 나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어 제발 올라오지 마 제발, 제발. 내가 1등 한돼 누가 이렇게 던지는 거야? 얼굴 한번 봐야겠네 야 야, 김리야 왔다 야, 야 오지마 야 아하 이거 누구, 누구 누가 보던 거야 미호가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거지? 너 가고 있거든? 넌 진짜 못올라간다어 미호 끝으로 온다 오케이 미호 끝으로 왼쪽 와 거, 왼쪽 끝 왼쪽 끝 저기 보이지? 알았어 음, 저 저쪽으로 가져 저쪽으로 가고, 저쪽으로 면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오면. 가고, 어너으로아고 저쪽으로 가아저쪽으가아 저쪽으로 가고, 저쪽으로 가 커지는 거로 가고, 야쪽으로가야저쪽야야가 커지는 거야? 가내가 커져? 이거 커지면 야 좋은 거 아니야? 야야로 가고, 저가 커졌어! 야, 물건이.. 야이쪽으로가 아니 쪽으로 가고, 저쪽 이겨멘! 아 어, 여기가 산이다. 플레이어 밀기 어, 사야겠다. 뭐야? 나 플레이어 밀기 사야지. 어, <웃음> 어 <옆맨이> 내가, <웃음> 내가 떨어뜨리는 거다. 어 여맨이 커서 안 좋은 거 아니야? 오히려? 그니까 내가 안 좋은 거 아니야? 아 마? 오히려 그 대신 체격이 <웃음> 많거나. <웃음> 미호 내가, 내가 밀었어. <웃음> 야 내가 떨어뜨릴게 얘들아. <웃음> 나 떨어뜨리나 했다. 뭐야 김연아 떨어뜨린데 뭐야 리아야 내가 크게 해도 안 맞고 올라간다 잘 봐라 그래 와야야 <웃음> <웃음> 아, <필요 웃음> 아? 야, 야, 야, 뭐야 어어 어, 리아야 그니까안 아, 좋네 리아야 조금만 진정해줄 수 있겠어 <웃음> 안돼 <웃음> 어, 아니 너무 던지잖아 너야 <웃음> 떼굴 <야>. 떼굴 아! <웃음> 야나 죽었어 대굴대굴난 <웃음> <웃음> 니겐 이 게임, 게임 파악했어대골대골대골대골대골대골대골골 <돼굴>, 와, 리아 잘 던지는 것 봐. 골 야, 어떤 친구 막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. 어, 미호는 지금 잘 살아남는 걸? 난 마스터 했다니까. 오. 반미호. 구... 야 구석으로 던져야 돼. 구석으로. 미호가 지금 구석으로 오고 있다. 야 살았어, 하지만 살았어. 오, 야 리아 막 엄청 던지는데? 나 이제 중앙으로 간다. 어진 말이야, 어진 말이야. 던지는 거 너무 재밌다. <웃음> 아, 죽었다. 너네 왜 이렇게 못해? 야, 네가 너무 던져. 적당히 던져, 좀. 중. 아 그리고 막 여러 개 던진다 얘. 아래 거막 해가지고. 봐봐. 왜 이렇게 잘해? 뭐야? 슉. 야, 야 어떤 친구냐 포기했어 리아 안 던져도 돼 포기했어 포기했어 아 <웃음> 리아 잘하잖아 와한명 나왔다 한명한 한 명만 성공했어 이게 이렇게 재밌다 던지는 거 재밌어 어 나다 어, 어? 어? 미호가 걸렸다고나 같이 올라가자 그래 그래 같이 올라가자 어?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, 왼쪽으로 이래 야 근데 내가 근데 내 아이템을 샀거든? 오, 어? 그게 밀치기 <웃음> 아이템이야. 오. 어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야, 미안하다. 내가 1등 할게. 뭐야, 이게 <웃음> 어떻게 그수 있어? 오, 오. 이야, <웃음> 나 너무 무서워. 나 너무 무서워. 얘들아, 내가 던지고 있는데 이게 잘 던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. 안잘 던지고, 던지고 있는 것 같아 리가잘 피하고 있는지뭐이 정도면 빨리 빨리 던져야 될것 같기도 해. 우리가 맨아, 올라가고 있거든. 매년 매년 제 너무 못한다. 야너 맞는다. 아니. 오 피했어. 이거야 어떻게 맞아? 야야야야야 어? 아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걸 왜 들어갈 나? 와. 너 방금 맞을 뻔. 어! 뭐야, 애들 잘 맞네. 난 그냥 던지기만 할뿐아야너 어! 죽었어? 어! 어! 아, 여 야, 오! 야! 어! 나 너무 더워. 어! 와, 미야얘들아 쉽다매. 기가 다네. 좀 아프네. 1분 남았어. 1분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. 빨리 가! 아 지금 빨리 못가 지금부터 멈추지 않고 달려야 들어갈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너의 실력을 보여줘 알았어 20초? 집중해. 20초? 올라갈 수 있어! 할수 있어! 해낼 수 있어! 집중해 계속 달려! 멈추지 마! 알았어 나 가고 있어 니아는 어디있어 니아 죽었지 난 죽었어 <웃음> 좋았어 멈추지 마 계속 달려 5초? 4초? 3초? 이쪽? 2초 어 제발 어어 어! 들어갔어 못 들어간 거 같기도 하나 아 들어갔어? 아못 들어갔어? 하하, 아깝다 아, 이번에 나. 우리 산악회에서 어? 정상을 목표로 한다 오케이. 가자! 야, 우리 산악회 모여! 오케이 가자 날라온다! 날 온다. 야! 야. 야. 뭐가 뭐뭐 온다! 오! 오! 이야! 어 야! 이거 엄청 아파 야 얘들아 엄청 아파 잘 숨어 있다가 해야 돼 이거 철제라서 또 아프다. 미안하다. 너무 와. 야. 나 리아 맞는 거 봤어. 오오와 오. 피했어. 피했어. 피했어 다 피했어 다 피했어. 오오 죽었어. 형님이왜 오. 이렇게 잘해? 보고 피하는데 중간에 나 밀칠게 더 미안. 오 미쳐. 밀쳐! 어? 오. 아. 아. 오. 아. 아. 오. 오. 오! 오! 제가 막아줬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엄마야. 오! 징가미안 <친구야>, <웃음> 아, 왜밀쳐 내가 스니커를 올라가기 위해 이게 바로 우리 등산의 주 목적이다. 아싸! 통과했다 이건. 후 누가 던지는 거야? 얼굴이나 보자 어! 야! 네. <웃음> 아니지 오호 후자 어째 어쨌든 애들아 오늘 등산 어땠어? 재밌었어? 어이, 김밥이 <웃음> 다 이상해졌어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등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, 안녕. 뿅 와요,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